좋아 좋아 좋아 좋아 곰아어 일단 오늘도 많은 팬분들이 찾아와 주셨는데 어 팬분들한테 좋은 선물 드린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주자가 스쿼링 포지션에 있었기 때문에 어꼭 타점을 올린다는 생각으로 좀 짧게 쳤는데 좋은 안타가 나온 것 같아요 어 일단 뭐 뭐 20홈런을 개인적으로 쳐서 좋긴 하지만 그래도 어제도 경기도 졌고 지금 좀팀 순위도 좀안 좋기 때문에 뭐 좋아할 그건 없었고 그냥 내년에 또좀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어서 올해 20홈런을 쳤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20개 30개 또 많은 홈런을 칠수 있을 것 같은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일단 최종전이기도 하고 뭐매 매 게임이 소중한 거지만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또 처음이랑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래도 마지막은 꼭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선수들이 좀 힘을 합쳐서 하나가 돼서 꼭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어, 오늘또 날씨가 좀 쌀쌀했는데 어, 많이 찾아와주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내일도 또 좋은 경기력 보여드릴 수 있도록 오늘 잘 내려가겠습니다. 선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만 해주세요. 고세요. 감사합니다. 어, 오늘 큰 점차로 이기, 이기고 있어 가지고 그 편하게 나가지고 그게 많이 심도 도움이 됐던 거 같아 가지고 잘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올해 아쉬운 부분은 특히 제가 제구 쪽에 좀 많이 약점이 보였었는데 그걸 고칠 수, 올해 많이 못 고쳐가지고 그게 제일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매진한 소식 듣고 놀래기도 했고 그렇게 많이 쳐다주시고 해가지고 꼭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단 뭐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것 같아서 아직 한 게임 남았지만 좋고요 이겨서 좋습니다. 올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, 다하자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경기 이겨서 기분이 좋습니다. 별로 뭐 멀지 않습니다. <웃음> 저도 덤덤하고. 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100 안타 못 치면 그만해야죠. 네, 뭐한200 안타 쳐야 뭐 이런 축가를 받아 100 안타 가지고 네. 너무. 네. 200 안타 목표로. 아 많이 치면 좋죠. 네, 많이 치려고 하겠습니다 네, 최대한 많이 쳐 보겠습니다. 올해보다는 내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아쉬운 점은 많은 것 같고요. 내년에 뭐 잘할 생각밖에 안 듭니다. 네. 아쉬운 건 저도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뭐 내년을 잘 준비하자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일단 부상 없이 올 한해를 마쳤다는 게 제일 큰소확것 같습니다. 어, 그냥 작년보다 시합을 좀더 나갔던 거. 네. 그런 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. 아 일단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나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 게임 남겨두고 있는데 마지막 게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날씨가 이제 점점 쌀쌀해지는 데도 불구하고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 더 많이 찾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벌써 시즌이 이렇게 끝나게 됐는데 좀 많이 개인적으로도 아쉽고 또팀 성적도 아쉬워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별다른 소감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어, 의미를 부여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뭐, 솔직히 나370 세이브를 했던 것도 몰랐고 하고 나서 알았기 때문에 별다른 감은 흥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400 세이브 기록도 중요하지만 내년엔좀더 믿음감을 주고 어, 삼성 팬분들에게 어, 마운드에 섰을 때좀더 안정감을 줄수 있도록 좀더 보완하고 노력해서 내년 시즌 좋은 성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홈 마지막 경기에 매진이 됐다고 들었는데 정말 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어, 그 감사한 마음 절대 잊지 않고 선수들 저 역시도 그렇고 저희 선수도 그렇고 정말 운동장에서 열심히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년 시즌에도 야구장 꼭 많이 와주십시오. 네 팀이 이기니까 저도 같이 기쁩니다. 되게 1군에서 하니까 재밌고 팬분들도 계셔가지고 네, 더재밌게 야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어차피 첫해니까 그냥 자신 있게 그냥 돌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결과가 좋아서 네, 저도 같이 기분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아쉬웠던 거 어, 다친 거 말고는 별도 후회 없이 한것 같아서 아친 거 말고는 아쉬운 거 없는 것 같아요. 어, 시합 뛰면 좋겠지만 뭐 못뛸 수도 있으니까 일단 팬분들 많이 와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네, 만약에 나간다면 최선을 다해서 할것 같아요. 네, 뭐 일단 마지막 홈, 아, 원정 경기에서 어, 이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지찬이랑 어, 현준이가 또 배관 다쳐서 너무 또 축하해주고 싶고 어 윤스도 오늘 잘 던졌던 것 같아서 네, 후배들이 다 잘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뭐 일단 다 아쉬운 것 같고 어, 죄송한 마음도 좀 있는 것 같고 네다 네,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네, 네 마지막 경기가 어, 좀 빨리 찾아온 느낌이라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 너무 큰것 같고. 많이 찾아와 주셨는데 좋은 모습 못, 못 보여 드려서 죄송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잠시 원정이었는데 정말 많은 팬분들이 찾아와 주셔가고 저희 선수들이 정말 마지막까지 어 팬들한테 승리를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어, 몸 괜찮습니다 어저께는 그냥 앞두님이 배려해 주신 것 같고 어, 이제 내일 최종전 있으니까 내일 최종전에 또꼭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, 정말 1년 내내 정말 삼성 라운즈 팬분들이 정말 대단한걸 많이 느낄 수 있었다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어, 내일 비록 뭐 마지막으로 끝나지만 그래도 정말 많은 팬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응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. 어, 정말 감사드리고 이 받은 기억을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정말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해서 다시 만나겠습니다. 팬 여러분 내일 마지막입니다. 어, 야구장에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마지막까지 좋은 추억 만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. 야구장에서 만나요.